이어가련서 우리 군대개성공업지 우리 군대는 남선 계략버수폐단과오영언론인들이우리 최고전움을 훑뜯는 악담지를 한 것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직의 지 인원유동을 차단하는 단안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김관진 역도를 비롯한 오중이 또중이들이 나서 인질구출 작전이니 뭐니 하면서 가소롭게 놀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성공업지의 윤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선게르보스패당이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북남경제협력과정을 놓고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 남측이 우리에 비해서 몇 배나 되는 몇배리 특히 개성공업지구는 몇백 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가 우리 돈주려 명주려 하는 것은 우리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어, 헐뚝게 한 혼나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수성 계략회담과 오영 언론들이 우리가 마치도 개성공업지구를 통해서 그 무슨 독이나 보는 것처럼 거약한 나발을 부러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리치에도 맞지 않는 황당한 개변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항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시며 오늘 우리의 경제는 국무웃이든 마음만 먹으면 아무것이나 촉촉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일 남주선 계의포던가 오영 언론들이 우리의 최고 전원과 체제를 감히 못어가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동족대결장으로 몰아간다면 우리 군대와 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